마지막 임무만 남았군 이젠 시간이 왔어 내가 가야 할 시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멈추지 않고 내 마지막 힘을 모들 차례야 더 이상 날 찾지마 그것은 신의 계실 내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 뭐나먼 여정 끝에 이별뿐 내 영혼을 망가뜨려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어. 야근은 금물입니다 나는 칼테야 나는 칼테야 니네들이 뭐라 해도 나는 칼테야 조 시비 시간 지키신다면 부장님아 이거래야 반박불가 지금 당장 가득한 기원 부장님 신의 뜻에 따라 퇴근하겠습니다